상품 배송비로 낚시하는 분들꽤 많던데 이런건 네이버의 품질주수에 걸리지 않나요? 음, 이거 굉장히 지금 네이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음, 좀 사실은 걸리진 않아요 걸리진 않는데 어, 좀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죠 이걸로 장난하는 사람들 어패널티 아니면 경고 이런 것들이 지금 노출하고 있고요 공지사항 읽어보셔도 배송비에 악의적으로 해가지고 판매가격을 낮추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다 라고 해가지고 검열이 되게 되면 퇴정 나갈 수 있다는 라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원님 참고하시는 사이트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만들어 보고 다른 상세페이지도 보고 계속 경험치를 쌓는 게 원래 능숙해진 경우가 많나요 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상품 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품 페이지는 뭐 워낙 제가 오랫동안 만들어 왔으니까 혹시 참고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아직 음. 만들지 않으셔서? <웃음> 전 그냥 갖다 복, 복사 붙여놓기만 네네네. 그, 그것도 매일매일 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쵸 위탁상세페이지 수정하셔도 상관 전혀 없으시고요 전 상세페이지 만들 때 사실은 뭘 참고해야 된다? 그건 경쟁사를 참고하십시오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위해서는 내 상품과 똑같은 거잘 파는 사람들이 어떤 페이지로 꾸며놓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거는 상품페이지가 그렇게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페이지도 안 보고 사는 상품 혹시 있어요? 아는 상품은 그냥 가격이랑 그리고 음, 음. 그런 응응 거. 상품페이지가 없어도 돼요 사실 근데 상품페이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출시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은 필요하죠 그리고 상품페이지에서 구매 전환율이 그렇게 바뀐다? 어, 신경 쓰지 마세요 전혀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다만 이미지 텍스로 트 넣으시라고 하는 건 품질 지수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